네 반갑습니다 선물옵션 전업투자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네, 오늘은 2022년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지금은 오후 5시 56분 입니다 4월장세 장세를 전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4월장은 장대원봉이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흘러 왔던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도 드디어 외국인은 주식을 2832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침부터 줄줄줄줄 내다 팔죠 아침에 시가를 어제의 고가를 높은 상태에서 출발해서 시가 위에까지 올려놓고 365.45 고점을 만들고 난 다음 이후에 내리막길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고가와 저가의 폭은 3.2, 3.2 굉장히 작은 변동 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의 뭐 움직이지 않았다고 봐야 되겠죠. 3.2 포인트니까. 그만큼, 이제, 변동성이 줄어들었다. 이 말이죠. 자, 선물은, 자, 들락날락 했죠. 지금, 1660억을 내다 팔았습니다. 아침에는 그죠? 잠시 올리는 것처럼, 이렇게 속임수 했죠. 지금. 물론, 이제, 매도는 했는데, 436억 선물, 그 다음에 박사를 내면서, 또, 올렸다가, 내렸다가, 올렸다가, 내려갔다가, 또 올렸다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탄 매매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또 특이사항이, 콜 옵션을 지금 53억을 매도를 했습니다. 월물 옵션인데, 그 다음 푸 옵션을 42억을 매수를 했어요. 옵션 방향이 지금 하방입니다. 그죠? 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좀 특이하죠, 그죠? 보통 매도를 하는데, 이 매수를 한다는 것은, 지금 하방으로 구축을 하고 있다는 뜻이죠. 선물도 하방, 주식도 하방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자, 이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 시장에 와가지고 돈을 쓸어 담아 갑니다. 계속해서 주식을 지금 팔아치우고 있죠. 어제 말씀드렸던 그 3월 24일자 삼성전자 주식을 1조 3천억 매수했다고 하, 했죠. 자, 이 물량이 가지고 매수를 하고 있으니까 언젠가는 매도를 하겠죠. 매도를 하면서 주식으로 이제 장난친다 그랬죠. 주식으로 용단 폭격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폭락할 수 밖에 없죠. 지수를 하락시키는 방법은 주식을 팔면 돼요 근데 주식이 없는 상태에서도 팔 수가 있죠. 공매도로 그건 좀 제한적이겠지만 일단은 주식이 있는 걸 가지고 매수를 했으니까 삼성전자 주식을 이날이죠 3월 24일자 목요일날 위클리 없이 만길에 그 지금 그 가격대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네.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음, 옵션도 뭐 매도를 53억 하고 풋 옵션을 음, 42억을 매수를 했다는 것은 에, 이제 하방으로 일단 막 세팅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뭐 가랑비 어쩌듯이. 뭐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내려가는 것도 아니고 뭐 이런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방으로 이 차트에서는 아무 그게 안 나타났지 않습니까 뭐 올라가는지 내려가는지 그죠 계속 그냥 행보를 하고 있는 상태고 그 내막을 이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주식을 팔아 치우고 있고 선물도 팔아 치우고 있는 상황이면서 콜옵션을 매도하고 푸업체를 매수하면서, 예, 하방으로 구축을 하고 있단 말이죠.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 여기서 속임수 전략을 폽니다. 갭상승을 시키는 거죠. 예. 지금, 지금 3월, 월말 다가왔고, 4월 초가 이제 오잖아요. 그죠? 하락시키기 위해서는 꼭, 어, 이, 갭상승을 시키면서, 매도 세력을 완전히 죽이고 난 다음에 하락을 합니다. 그런 걸잘 패턴을 익혀 놓았다가 올라올 때마다 풋을 매집하는 것이 소액으로 좋을 듯 싶습니다. 지금 굉장히 시간 가치가 하락했어요. 지금. 역대로 지금 거의, 거의 뭐, 풀 값에 지금 옵션이 그렇죠 자, 풀옵션, 위클리옵션, 풀옵션 362 짜리가 1.65 입니다. 지금 음, 거의 등가격 인데 그죠 음, 음, 등가격 바로 아래 건데 음, 등가격은 365 짜리가 등가격이 되겠죠 자, 지금 이게, 옵션이 시세가 붙을 때, 그때 진입해도 괜찮습니다. 대박을 준비를 해야 되겠죠. 자, 지금 오늘 화요일인데요. 그죠? 이번에 위클리 옵션, 푸드 옵션에서, 뭐, 이 위클리 3 6 0자리가 뭐 48% 날라갔어요. 그죠? 여러분, 이렇게 지금 당분간 쉬어야 된다 제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쉴때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 괜히 들어가면 물립니다. 물리면 계속 보유하죠 사람 심리가. 그냥 뭐 깡통 되는지도 모르고 계속 보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럴 때, 자, 일봉상 지금은, MSCD가 매수 신호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이게, 매도 신호 나올 때, 그때, 매도를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120분 봉에, 일봉상 매도 신호 나온 상태에서, 120분 봉이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지금은 아직은 아니죠, 그죠? 자, 이게 매도 신호가 나올 때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이긴 차트를 보면, 지금 일봉산 차트인데, 하수 지금 행보를 하고 있어요, 그죠? 4월달에는 하방으로 갈 가능성이 아주 커졌습니다. 자, 월봉 차트를 보면 좀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월봉 차트에 m a c d 는 매도 상태입니다. 현재 매도 상태고, 자, 십자형이 지금 두 개가 연이어 나타나죠. 지금 2월달하고 3월달에 십자봉이 두개 생겼습니다. 그러면 4월달 장에는 이런 식으로 장대 음봉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지금 주봉상 그래프도 보더라도 현재 계속 매도 신호 상태입니다. 그렇죠? 자 여기서 강력한 매도 신호 매도 세력이 나오면 121선이 무너지면서. 장대음봉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행보를 했을 때 어, 앞으로 추세 하락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주 저렴한 지금 상태고 월물 옵션도 보더라도 지금 아주 변동성이 축소가 되었죠. 그죠? 아주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위클리 옵션인데 아주 콜도 지금 마이너스 27% 풋도 마이너스 58%입니다. 완전히 예, 가격이 박앤 세일 하고 있습니다. 박앤 세일. 음. 자, 비시장은 말이죠. 외국인들이 이끌어 가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동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음, 자, 계속해서 행보장을 만들 것이냐. 자, 이렇게 행보를 만들고 난 이후에 추세가 나올 것입니다. 추세가 나올 때 미리 준비해서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자 그러면 어, 모의 투자를 통해서 어, 연습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국거래소 모의거래 인증 시스템을 켜시고. 행보장에서는 장부가는 관망하고 있어야 됩니다. 예. 옵션 시세가 붙을 때는 가속도가 붙기 때문에 계속 쭈그러들다가 거의 막 흙값이 된 상태에서 이제 움직입니다. 그때 들어가야 돼요. 지금. 지금 움직이 전인데 계속 또 행보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리고 저 위클리 옵션 만길 때, 이번 만길은 큰 대박이, 뭐, 콜이든 푸시든, 어,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자, 예탁 총액은 1억이고, 투전자상도 1억, 주문 가능 금액도 1억입니다. 부스로 한번 매매를 해 보도록 하죠 이보다 좀 높은거 362로 할까요 자 위클리를 클릭하시고 362.5 여기다가 에 클릭을 합니다 이걸로 예, 한번 매매를 해 보죠 자 그러면 지금 호가잘량이 537 그죠 5 3 7개약 되어있고 진입하도록 할까요? 음, 네, 다 체결되었습니다. 1.73에 예, 매수가 되었죠. 1.73이 평균 가격이고, 10개약을 샀습니다. 10개약 곱하기, 1.73 곱하기, 거래승수 25만원 곱하면, 이렇게 약정금액이 나오죠. 투자금액이 432만 5천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멧팀 매매법을 활용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자동으로 자금 관리가 됩니다. 자 1.1. 83 1.90에 정총 주문어 들어갔죠. 수를 하셔야 됩니다. 몰빵 매매하면 큰일 납니다. 옵션은 몰빵 매매하는 게 아닙니다요. 자, 호가 잔량 지금 748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세 판단 지표를 잘 활용하셔서, 자기가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해야 될 것인지 느끼는 바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 순식간에 지금 22만 5천 원씩 나고 있죠. 자, 호가젤라 마이너스 1100개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자, 지구상에서 가장 수익률이 높다는 어, 위클리 옵션을 지금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430만원 투자해서 어느 정도 자 현재는 25만원 수익이 나가 있는 상태고요 자, 옵션 투자는 어, 이 행보장에 갇히게 되면 거의 깡통으로 수렴을 하기 때문에 추세장에서 돈 벌었던 사람은 이 행보장에서 돈다 날려 날려 먹습니다. 음. 추세장은 극히 드물게 나오죠. 예. 그렇게 자주 나타나는 게 아니거든요. 추세장은 그 추세장은. 어, 아주 수월하게 돈 벌다가, 이런 행보장에 딱 갇히게 되면, 어, 완전히 녹아버립니다. 녹아버려. 제로로 향하죠. 자, 호가잘락이 1,400개로, 1,700개로 늘어났죠. 1,800개. 네. 예, 체결되고 있습니다. 1,700개, 1,800개. 네. 체결됐습니다. 자, 1700개로 매도 효과가 어, 늘어나면서 결국은 체결이 되었죠. 옵션 청산 손익이 42만 7천 원, 수수료는 2300원 해가지고 42만 5천 원이 수익나는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익 내비가 난다면 또 중단을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계속 매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벌었던 거, 다 까먹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이건이 이 옵션 가격이라는 것이 자체가 시간 가치입니다. 그 시간이 가면 이건 제로로 향하는 거예요. 지금 1.84 하지만 이거 계속 시간이 갈수록 제로로 수렴합니다. 예, 그 옵션의 특징을 꼭 기억을 하셨다가 이게 가속도가 붙을 때 진입을 해서 수익 내고 거서 끝내야지 계속 보유를 하게 되면 깡통으로 갑니다. 그죠? 아주 중요한 그 옵션의 특징이기 때문에 뭐추식 투자 하듯이 그냥 막 보유하고 있다가는 깡통 한 100번 찹니다. 또 계속해서 누적 수익을 쌓아 가면서 이 시장을 바라봐야지 그리고 추세장이 나올 때까지는 계속 초단탄매매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오늘은 이렇게 해서 4월장세 전망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아무쪼록 4월장은 장대은봉이될 것으로 생각되니까 미리미리 지금 준비하셨다가 갭 상승이 일어나면서 상승으로 턴을 했을 때 오히려 풋 매수를 서서히 매집을 해서 장대 원봉이 될때 청산하는 그런 전략을 꼭 가져가시기를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은 계속해서 지금 하방으로 지금 구축을 오늘 드디어 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장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차피 이 장은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올라가는 것은 제한적이고 어, 지금 계속해서 하방으로 가기 위해서 지금 매집하고 있다는 걸 아예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아무쪼록 좋은 성과 있기를 기대합니다. 네, 감사합니다.